<웃음> 어떻게 배가 고프지? <웃음> KBS 이티비 새오라드라마 미남당 롬나의 대답을 찾아주신 네 안녕하세요 미남당에서 어, 전직 프로파일러 현재 박승우다 남한준 역을 맡은 서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인물인가요 남완촌? 네, 남완촌은 일단 전직 프로파일러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무당인데 그러니까 예, 무당도 예. 진짜 무당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무당으로 어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무당으로 이제 어, 변장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사기를 친다고 요 <웃음> <웃음> 네, 변신이 <웃음> 아니다 <아닌데. 웃음> 그 변신을 해서 작충구도 어, 네, 네, 안녕하세요. 강력 7쯤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한재 역할의 오연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이님은 어떤 캐릭터인가요? 어, 저는 일단 좀 나이 어린 팀장이거든요. 어. 네, 오늘 이 자리는 없지만 저희 팀원들이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저희 강의 7팀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일단 제이는 음, 정의롭고요. 솔직하고 당당하고 미남당에서 멋짐을 받고 있습니다. 수현 아.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남당에서 차도원 역할을 연기한 그런 컨셉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차도원은 어떤 역할이죠? 어 차도원은 네, 서부지검 형사고 검사인데 어 되게 냉철하기도 하고 일적으로는 프로페셔널하기도 한데 반편으로는좀 어, 허당미도 있고 좀 귀엽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 한준님. 너무 한준님은 제가 머릿속으로 성장했던 대부분 일부면서 상대 배우가 어떻게 할까 단은 실제로 없지만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어떤 그런 액팅이랄까요? 고이지다고하까지미 아, 아, 발표였고요. 진행해 서편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 9시 50분 KBS 이티비 미남당에서 우리 같이 만나요 안녕 본방사수 빠잉 엔딩 요방 어.